안녕하세요 조니 살롱 우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많은 셀럽들이 선보인 스타일 가시머리 스타일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머리는 머리를 묶었을 때 모발 끝이 자연스럽게 삐져나오는 스타일인데요 그냥 보기에 꾸안꾸 느낌의 내추럴한 스타일입니다 먼저 머리를 정리하듯 빗질을 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머리를 묶어줍니다 머리가 풀리지 않게 탄력있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 묶은 부분 위에 실핀 두 개를 두피에 꽂아줍니다. 이유는 6핀을 꽂을 때 지탱을 해주는 토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긴 머리를 오른쪽으로 꼬아줍니다. 꼬아주면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말아줍니다. 꼬리 부분은 남겨두고 두 번째 고무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여기서 왼손으로 번모양을 잡아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유핀을 이용해서 번모양을 두상에 안착시켜줍니다. 유핀을 꽂을 때는 두상에 수직으로 꽂은 다음 머리가 묶어져있는 중앙으로 90도로 꺾어서 고정시켜줍니다. 번모양대로 좌우상하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잔머리는 스프레이로 정리해 주시고 가시머리의 끝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가시머리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참쉽 조잉!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